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 일 이라는 한자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일기 6급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한자 인데요 하나 일자는 숫자 1을 이야기 하기도 한 아, 숫자 1을 이야기 하는데 한일 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짝꿍 글자가 일관 일가 일색 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한자는 가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할때 가짜는요.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한자가 보이면 항상 집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색을 바꿔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돼지가, 돼지를 집 안에서 키우던 한자가 집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돼지 보세요. 하나, 둘, 셋. 엄마 돼지가 누워있어요. 엄마 돼지 머리 앞. 그다음 몸통 그다음 그다음에 새끼돼지 두마리가 젖먹고 있어요 새끼돼지 두마리 한마리는 자고 한마리는 넘어오고 있어 이거 뭐라고 하냐면 집가라고 합니다 이 두개를 합쳐서 뭐라 하신대요 집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가짱 이게 집을 뜻하는 한자고요 집안에 엄마돼지가 누워있고요 새끼돼지 두마리 젖먹어요 한마리 먹고 자요 한마리 넘어오고 있어요 이한자 뭐라 하신대요 집가라고 합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가라고 합니다. <웃음> 여러분 저희가 집가자는 하나, 둘, 셋, 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집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한자가 색자가 나와 있는데 색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빛색이라고도 합니다. 칠자 쓰고, 기억 쓰고, 내려오고, 맞고, 니은 쓰면 빛색이 되는데 색색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자는 지금 사실은 육급 한자는 아니라서 조금 쉽게 볼 건데요. 관자의 밑에 보시면 이 한자가 나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개패라고 합니다. 이 한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조개패. 다시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개패 라고 합니다. 이 한자 뭐라고 하신다고요? 조개패 라고 합니다. 조개패 라는 한자인데 이 위에 보시면 이 조금 다르게 생긴 한자 보이시죠 어, 밧전이랑 닮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린 이미 밧전을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에꿰다관 이라는 한자인데 옛날에 조개는 다 돈을 뜻했대요 그래서 돈을 뜻했기 때문에 이 조개 껍질 안에 구멍을 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구멍을 낸 다음에 이렇게 꿰서 다녔대요 딱그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이제 보어요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쓰냐면 니은 쓰고 기역 쓰고 뚫고 찍 그으셔요. 니은 이제 조개껍데기 형태겠죠. 니은 기역이. 그 다음에 구멍 뚫고 실로 꿰어요. 그 다음에 밑에 뭘 쓰냐면 조개 패를 쓰면 꿰다 관이라고 합니다. 꿰다 관. 관통하다 할때 관자. 사람이 참 일관성이 있어 할때 관자. 이게 하나일자는 쓸때 매산자 밑에 거 보여드리면 가운데 를 먼저 쓰고 니은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일자는 쭉. 가족. 일관이라는 거는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라 의미가 일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하나의 자 써볼게요. 하나, 일, 한, 일, 하나, 일, 한, 일, 둘다 돼요. 관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관이라고 읽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일관, 그 다음에 일가. 일가라는 한자가 나와 있는데 이 일가라는 한자는 여러분 보시면 어, 하나일에 일, 집가에 가, 그래서 일가라고 쓰시는 거예요 한자가 한 개가 나와 있을 때는 하나일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는 하나일에 일, 관에 관, 아, 꾀다관에 관, 그래서 일관이라고 음만 쓰시는 거고 일가라는 것도 하나일에 일, 집가에 가, 그래서 일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색이라는 단어는 하나일의 일, 빛색의 색, 일색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산자 나와있는데 산산이라고도 하시고 매산이라고도 하는데 매아래할때 매자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이렇게 쓰는 친구가 가끔 나오는데 그러면 맴매할 때 매자니까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은 여러분 산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글자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그다음에 양쪽 니은 쓰고 맞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한자를 뭐라고 하신다 산산 아니면 매산이라고 합니다 <웃음>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 하나 잡아드리는 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가짜 집 가짜도 육급 한자고 색자도 육급 한자고 산자도 육급이고 일자도 육급이에요 그러니까 요 글자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산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들이 나와 있는데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살림 어? 제가 읽을 때는 살로 쓰지 살로 읽지만 쓴 때는 니은으로 쓰는 거 보이시죠? 산 알림 매산자예요. 산 알림 수 풀림자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원래는 여러분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무목의 목이에요. 이게 나무목이거든요. 나무목 <웃음> 이거는 물수라고 하고 이 지금 제가 쓴 거는 나무목이라고 하는데 물수는 떨어져 있죠. 근데 나무목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나무가 여러 그루가 같이 모여있어. 그러니까 이게 숲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숲풀림이라고 합니다. 숲풀림 이걸 뭐라고 하신대요? 숲풀림 이것도 6급 한자니까 꼭 봐주셔야 돼요. 숲풀림 뭐라고 하신대요? 숲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산자에 산, 숲풀림의 림 합쳐서 뭐가 되냐면 산림이 돼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한자들은 중요하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육급 한자가 아니라는 거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기 3자를 보시면 인삼 삼자 보이시죠? 이 인삼 삼자가 우리 이제 나중에 보면 불그롱자 했을 때 홍삼이라는 한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삼이라는 한자랑 어, 그 단어랑 산삼 할때이 삼자가 두번 나와요. 산삼 되게 비싸죠? 그 산삼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홍삼은 뭐예요? 그 수삼을 찐걸 홍삼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3이라고 볼게요. 3자 삼잔. 3자는 여러분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원래 이거는 하나일자죠. 근데 어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저희가 하나일, 그 다음 에 이건 뭐라고 하세요? 두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짝대기 세 개를 석삼이라고 하세요. 짝대기 세 개를 가로로 눕혀놓은 걸 뭐라 한다? 석삼. 두 개는 뭐라 하셔요 두이라고 하셔요 둘이, 두이. 이거는 여러분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눈에 탁탁탁 들어오시는 한자인데 이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기꾼이 많아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어요. 숫자를 쓸때 옛날에 은행에서 요즘에 한글로 쓰지만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삼각형 세개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팔자 쓰고 하나 둘셋 보이시나요? 이 한자를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석삼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가 볼 한자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한자도 생기죠. 근데 여기에 석삼이 숨겨져 있구나. 아니면 이거 짝, 이거 뭐지? 삼각형 세 개가 있어서 석삼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석삼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석삼이라고 해요. 근데 인삼삼자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덧붙여져 있어요. 잘 보면 이렇게 생기고. 지금 제가 인삼삼자 한자 위에다 써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풀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게 들어가서 뜻은 식물하고 관련된 인삼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음은 똑같이 석삼의 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음이 뭐가 되더라? 삼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뜻까지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숫자는 한번 볼게요. 하나, 일, 두, 이, 이 위로 에 넘어오셔요. 석삼. 근데 석삼은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쓰기도 하더라? 어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하게 바뀌기도 하더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시죠? 하나 둘그 다음에 뭘뭐 써요? 하나 둘셋 석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이제 음을 읽을 때이 인삼삼자도 어 선생님 거나 몰라 이러지 말고 여기 뭐가 숨겨져 있더라? 삼자가 숨겨져 있더라 그래서 아 이게 삼인가 보다 이렇게 맞춰 오시면 돼요 아셨죠? 잘 봐주세요 석삼 어렵답니다 그 다음에 산사 할때 사자는 절사라고 하는 한자예요 절사 이 한자는 한 번만 나올 거니까 편하게 보세요. 이 한자를 뭐라고 하신대요? 절사. 그래서 산산자랑 절사가 합쳐져서 뭐가 돼요? 산사라는 단어가 돼요. 하나일의 일관, 일가, 일색, 산자, 산산, 내산, 살림, 산삼, 산사. 보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한자 누구누구라고요? 하나일, 집가, 빛색, 산산, 수풀림.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 일, 집가, 빛색 수풀림, 산산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일관, 일가, 일세, 산림, 산삼, 산사 원래는 산림이라고 발음하는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리을한테 영향을 받아서 살로 되거든요. 근데 쓸땐 산이니까 그냥 저는 산림이라고 읽어드릴게요. 계속 읽으셔요 하나, 일, 일관, 일가, 일색, 산산, 산림 산삼, 산사 이렇게 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음. 이제 네천자가 나와 있는데요. 네천자 한번 볼게요. 네천, 넷천. 네천자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이걸 뭐라고 하신대요? 네천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신대요? 내천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천태 철류 핫천 보이시나요? 내천자는 물이 위에서 흘러가는 모습. 이거 되게 중요해요. 천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우 <웃음> 어 제가 여기 흐를 류자 보시면요. 흐를 류자도 육급 한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셋 이게 물을 뜻해요. 원래 이게 물수자잖아요. 근데 이 물수자가 다른 한자랑 셀때모양은 이렇게 바꾼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바뀌죠. 하나, 둘, 셋, 넷,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여기도 네 천자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흐를 류라고 합니다. 흐르다 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흐르다 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긴 제가 잘못 써놨는데, 여기는 강하예요. 이 글자의 뜻은 이게 물하 강하라고 합니다. 물하도 되고 강하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뭐가 보이니까? 물 숫자가 보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뭐라 하는데요? 강하, 물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흐를 일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흐르다, 류 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하자가 들어간다는 거 다시 보세요. 강하예요. 강하 아셨죠? 하천할 때 하자는 강하 그 다음에 연못택자가 택자가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 둘셋 보이시죠? 아이고 물이 들어갔네 물이구나 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택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어렵거든요. 쓸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음만 기억하세요. 천, 택어네 하천과 연못을 천택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철류 그 다음에 하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내천 내천 네. 네. 이 내천자하고 석삼자하고 구분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그래서 내천자는 어, 세로획으로돼 있어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주세요 천택 철류 <웃음> 하천 다시 한번 내천, 천택, 철류, 하천 발음은 다 니은은 뒤에 있는 리을 영양받아서 철로 발음나지만 쓸 때는 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택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거 하나하나 잡지 말고 음만 알고 가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셋 내천자 보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천 물줄기야 물줄기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천, 태, 천류, 하, 천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날일자가 나와있는데 날일자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날일자 보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해님, 해일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일간, 일기이는 글자들이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글자들은 육급 한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짝꿍 글자로 계속 나와요 이 간자도 육급에서 계속 붙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어 하늘 천자를 한번 봤었죠. 그때 천간할 때 간자를 한번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책 편에다 간자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가 그 방패 간자예요. 간. 여러분 이게 쪽 뻗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면 음이 다 뭐가 되더라? 간이 되더라. 이렇게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이렇게 된 거는 어, 사실은 칼을 얘기해요. 칼. 그러니까 옛날에 책을 만들 때 종이를 이렇게 다 겹쳐서 뭘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칼로 잘라서 잘라서 이걸 이렇게 책을 이렇게 엮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뭐라 하신다? 책편에다 간이라고 합니다. 어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과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잠깐만 보시면 이게 나무 목이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혼자 있을 때는 저희가 받전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꼭 밭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나무 목자 위에 밭전이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여기가 이거는 사실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이렇게 열매, 이 열매가 달려 있는 모습,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뭐가 보이냐면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는 육급 한자니까 봐야 돼요. 열매과, 과실, 과실. 은 잘못이 아니라 열매를 뜻할 때 과실이라고도 하시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이 나무 열매는 나무가 1년 동안 열심히 햇빛 받고 영양분 빨아들이고 바람에서 견뎌내서 버텨낸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 과라고도 합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결과 과가 이거있어요 나무가, 나무 열매가 달려있는 모습이 결과 과입니다. 근데 이 앞에 보시면 말씀 언자 보이시죠? 얘도 또 따로 봐야 돼요. 오늘 볼게 많네요. 말씀언이라고 합니다. 맨 밑에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입구가 보여요. 입구. 그래서 입에서 사람이 말을 할때 나오는 기운을 말씀언이라고 해요. 말씀언. 근데 그 옆에 말씀언자 옆에 그 부과하다. 아니요. 결과가자가 들어가서 부과하다 가자인데 결과를 내라고 말로 시켰어. 그걸 뭐라고 하셔요 부과하다 과. 이렇게 돼 보시면 돼요. 이 낭, 가자 첫편에다 간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여기 간자가 들어가서 얘가 들어가면 다음이 간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기록하다 기자인데 말씀 원자 보이시죠? 말씀 원자랑 뭐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 리 리을 같이 생긴 거잖아요. 이리 리을 같이 생긴 한자를 한문에서는 몸기 라고 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몸기. 다른 말로 나기 라고도 합니다. 나기, 몸기. 미일같이 생긴 한자를 한문 시간에 뭐 하셔요? 몸기 나기 그래서 말씀 한자랑이기 자가 합쳐져서 기록하다 기가 돼요. 뭐가 되신다고요? 기록하다 기라고 합니다. 나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말로 적어놓은 걸 뭘로 하신다? 기록하다 기라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적는 걸 뭐라 하셔요? 일기 일간은 뭐요? 예 날마다 나오는 뭐 이렇게 간행되는 것들을 일간이라고 하는 거죠. 일과 내가 하루 동안 에 해야 될 것들이 일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여기는 사실은 다 오른쪽에 붙은 글자들은 아, 흐를 글자 빼고는 다 그거거든요. 이제 6급 한자는 아닌데 한 번은 보셔야 돼요. 보세요. 내천자. 내천자. 하나, 둘, 셋. 내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내천. 네천. 내천하고 석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언니들. 이거는 잘 챙겨놓으셔요. 석삼과 내천 잘 봐주시면 돼요. 다시. 너무 빨랐죠? 석삼. 얘는 뭐라 하죠? 내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가 있었어요? 흐를, 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흐르다 류. 물이 졸졸졸 흘러. 물이 졸졸졸 흘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자가 물하자. 강하자라는 것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고 가야 되는 게 말씀 한자 이거 육급한자니까 말하다 원자꼭 알고 가셔야 되고 기록하다 기자에 이글자, 나기자, 몸기자 알고 가야 되고 불과하다 과자에 뭐가 보이냐면 결과 과자 보이고 열매 과자도 맞고 제가 지금 따로 써는 거죠.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죄송해요. 좀할게 많아요. 석삼, 내천, 흐를류, 강하 결과가, 말씀원, 나기, 몸기 이 친구들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꼭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보고 가셔야 되는 거.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내천, 천택, 천류, 하천 나릴, 일과, 일간, 일기.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